평생 돈 걱정 없는 아이로 키우는 부자 수업의 저자 무라타 코키는 자녀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 받는 돈은 감사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된 일화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저자의 집에 변기가 막혔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용변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무라타 코키는 즉시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기사가 바로 왔는데 고작 5분만에 수리를 끝냈습니다. 기사는 5분 이랬을 뿐인데 5만 원을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5분에 5만 원이니까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한시간에 6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좀 비싸 보이지요 가족들 눈에도 5분에 5만 원을 주는 거 그러니까 변기 하나 뚫는데 시급으로 60만 원 주는 게 아깝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자가 불평하고 있던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고 얼마의 돈을 줄지는 일을 한 시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감사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야. 기사님이 와서 변기를 뚫어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편하게 용변을 볼 수가 있었고 그 감사의 크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5만원 정도에 돈은 아깝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감사의 크기로 우리 인생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큰일을 해도 감사할 줄 모르면 다른 말로 감사의 크기가 작으면 그 삶도 작은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의 크기가 그 무엇보다 크다면 그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월급의 크기가 큰 사람, 스펙과 업적의 크기가 큰 사람 되기보다는 감사의 크기가 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